스마일 틴커캐드 1 0 도미노 두 번째입니다 어, 이번에는 도미노가 이렇게 넓게 쓰러졌다가 좁아지는 모양을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 세팅해서 바닥을 넓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500 500으로 해서 캔슬 누르면 안 되고요 여기에 X창을 눌러야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넓은 작업평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도미노를 해야죠. 도미노를 하나 만들 건데요. 지금 이 크기에서 두께는 3, 높이는 35. 이렇게 도미노 하나 만들었습니다. 도미노를 색깔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로 바꿔도 되고요. 자 얘를 하나를 두고 컨트롤 D죠 복제합니다 그 다음에 Shift 키 누르고요 옆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한 25정도 26이네요 자이 상태로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를 반복적으로 눌러서 자 이렇게 사실 이렇게는 도미노가 쓰러질 수 없죠 네, 이 상태로 일단은 복제를 해놓은 다음에 얘를 전체를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D 눌러줍니다 그리고 얘를 어, 이동을 전체를 이동을 하는데 살짝 이렇게 비껴 나간 상태로 그러니까 서로 앞으로 이게 넘어지면 서로 넘어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 상태로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를 반복적으로 눌러주면, 자, 이렇게 엄청나게 도미노가 많이 쓰게 됩니다. 오.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 반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요. 어, 지우기를 할 건데, 지울 때 이제 드래그를 이렇게 잡아서 지울 거란 말이에요. 그때 이제 화면을 드래그로 잡기 편하게 화면 뷰를 둔 다음에 요렇게 선택을 해서 지우면 지금 요렇게까지 지우기 그러면 이제 하나로 시작해서 두 개, 세 개, 네개 이렇게 쿵쿵쿵쿵 넘어지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도미노를 이렇게 네모 블록을 배치를 시킨 거고요. 그 다음에 얘를 전체 선택을 또 해서요. 이 친구들을 컨트롤 D 복제한 다음에 180도 회전 시킨 다음에 시프트 키 누르고 옆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한쪽에서 쓰러지면 와다다다다다 넓어졌다가 다시 좁아지는 이런 모습을 지금 현재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양쪽 끝에만 컨트롤 D 눌러서 키보드로 방향키 움직여서 컨트롤 D, D, D, D, D 이렇게 두고요. 여기도 컨트롤 D 눌러서 키보드 왼쪽으로 좀둔 다음에 D, D, D, D, D 이렇게 움직였습니다. 컨트롤 A 전체 선택해서요. 45도로 회전을 시키겠습니다. 이 작업 평면 안에 있어야 얘네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뒀고요. 자, 그 다음에 시작은 구슬이 떨어지면 위에서 통 떨어지면 얘를 치는 걸로 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. 짠! 다 만들었습니다. 자, 10렙에 가서 사과를 누르면 되죠. 10렙 넘어갑니다. 그러면 공은 떨어질 거고 얘는 이제 움직이면 안 되죠. 그래서 얘는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정! 그 다음에 한번 플레이를 눌러볼까요? 그러면... 오! 이쪽이 안 쓰러졌네요. 지금 보니까 <웃음> 공이 다시 리셋해서 보면 공이 떨어지긴 했는데 도미노의 아랫면을 쳤죠. 네. 그래서 다시 모델링에 들어가서 공을 좀 키워주겠습니다. 공을 좀 크게, 크기를 키워서 시뮬레이션 다시 해볼게요. 자, 이 상태에서 얘는 여전히 지금 고정되어 있는 상태고, 플레이 누르면, 오. 이렇게 하나로 시작해서 우르르 넘어가게 됩니다. 그 외에 이제 도미노 보면 과연 될까 싶기는 해요. 이제 색깔로 그림 그려서 나타나게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. 어, 어떻게 색깔을 바꿔야 될지는 모르겠지만, 도미노의 색상을 바꿔서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. 그래서 일단은, 어, 스마일처럼 바꿔볼게요. 눈, 그 다음에 입. 색깔만 바꿔서, 자. 오, <웃음> 어, 이 상태. 오, 어, 나쁘지 않네요. 그리고 얘가 위치가 딱 가운데가 안 맞는군요. 이렇게. 자, 이 상태로 플레이 1랩 가서 한번 해볼게요. 자, 도형을 움직인 다음에는 이 고정을 해준 거죠. 이게 풀려요.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합니다.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. 그 다음에 플레이. 짠! 와. 어때요? 괜찮나요? 여러분의 도미노는 어떻게 생겼죠?